mom c o n e the fast s e l l s t r e m l e me v e r s e s e e r a e l a p e r i n tops